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클래스의 신입니다 아, 오늘 저는 어, 황제도에 와 있습니다 아, 완도권에서 켜있는 어, 이곳 황제도에 아, 이제 감속도의 소식이 들릴 것 같아서 어, 시기적으로 어, 아주 좋은 어, 그런 시기라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자 오늘 예보와 다르게 어, 상당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좀 시간이 지나면 어, 바람이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아, 현재로는 이렇게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오프닝과 동시에 어, 제 채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싯대는 이렇게 줌 어, 낚싯대인데요 이렇게 뽑기가 가능한 어, 줌 낚싯대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자 릴은 어, 3000번 111이고요 어, 원줄은 2.5호 어, 목줄은 1 7호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 자리가 아, 수심이 그렇게 깊은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자, 이렇게, 어, 한 10에서, 한 20m 정도, 20, 30m를 제가 공략할 때 어, 주로 쓰는 어, 그런 어신지 1호를 사용을 했고요. 어, 순간수중 1호를 사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목줄에는 비봉도를 어, 하나 물렸고요. 어, 바늘은 어, 감성돔 전용 바늘 어, 4호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바람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람을 이겨가면서 한번 감성도 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까요? 자 이번에는 어, 망상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물 밑에 잡어들이 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 좋은 징조입니다 잡어들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 감성돔에게도 어, 좋지 않은 바다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보들이 간간히 물어주니까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상당히 이렇게 강한 노을과 어, 바람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오늘의 물대가 어, 대략 한 6물 7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사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리 이후는 어, 들물이 아침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요. 어, 그러니까 사리 전한 물소부터 살아나는 물대는 오전이 썰물입니다. 어, 지금은 어, 대략 한 8, 9시가 되면 어, 만조가 되는 어, 그런 어, 물대에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제 거의 만조에 다가가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 조류가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주 이렇게 천천히 흘러주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곳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심이 그렇게 그다지 깊지 않은 어, 그런 곳입니다. 어, 대략 한한 어, 한 7, 8미터에서 어, 왼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면 한 5미터 선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윗밥이 어느정도 쌓이고 나면 아마도 감성놈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윗밥이 쌓여야 감성놈이 이렇게 좀 들어와 주는 그런 포인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될 사이즈가 자 어, 황제도에서 첫 번째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네 어, 황제도에서 어, 첫 번째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어, 40cm 급한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 감성돔인데요. 어,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는 녀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이 녀석을 시작으로 어, 계속해서 감성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어, 이렇게 밑밥이 어느정도 쌓이니까 어, 대략 한 1시간 정도 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어, 황제도에 감성돔이 입지를 해줍니다. 자 지금 현재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붑니다. 아, 다행스러운 거는 어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에서 이 등바람이 어, 불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이렇게 체감 온도가 떨어지는 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감성돔이 어, 얼굴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기대를 하고 낚시에 어,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물놀이가 시작이 되고 어, 썰물로 들어서면서 어, 물색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어, 조금 전에 이렇게 감성돔을 잡았을 때만 해도 아주 적절한 어, 그런 물색이었는데요 어, 지금은 어, 바닥이 보이 보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맑은 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곳 이 황제도권은 어, 이렇게 맑은 물색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 이 평상시에 이렇게 감성돔이 좋아하는 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우유빛깔이라고 하죠 어, 그것보다도 약간 더 어, 탁한 물색이 어, 제 경험상으로는 어, 이쪽이 아주 좋았는데요 어, 지금은 어, 동해 남부권에서도 맑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맑은 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어, 수심이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낮은 곳에서 어, 감성도면을 한 마리 낚아낼수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다소 이렇게 좀 깊은 곳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맑은 물색에 또 이렇게 낮은 수심 때라면 감성도면 경계심이 어, 훨씬 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어, 지금은 어, 원래 이렇게 포인트라고 지정되어 있는 어, 그런 그것 짜리보다는 가서 이렇게 먼 곳을 어, 공략을 해서 어, 깊은 곳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맑은 물색이 어, 오늘의 그 악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어, 이 물색은 또 한번 변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또 시간을 한번 흘려보면서 어, 바다의 상황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 물색이 거의 이렇게 제가 즐겨 찾는 곳인데 이 제주도권에 물색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이 훤히 보이고요. 또 이렇게 밑밥을 치면 어, 밑밥이 내려가는 게 한참 동안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다소 좀더 깊은 곳을 공략을 하고 어, 갯바에서 조금 더 이렇게 먼곳 깊은 곳을 공략한다고 하곤 있는데 아, 과연 이렇게 맑은 물색에 감성돔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해줄는지가 걱정입니다. 아, 이렇게 다소 이렇게 먼 바다 쪽을 보니까 그나마 물색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지금 이곳 포인트는 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제가 지금 먼 바다를 바라보고는 아, 이렇게 탁한 물색이 있는데 아, 저 물이 좀 이렇게 들어와 주기를 아, 기대를 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상 이렇게 맑은 물색에는 어, 이곳 황제 독보는 어, 이렇게 맑은 물색은 어, 좀 무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속해서 어, 시간을 흘려가면서 어, 바다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이곳 포인트에 대한 설명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어, 황제도의 어, 토끼꼬리라는 어, 지명을 가진 어,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이곳은 참돔과 감성돔이 두루두루 잘 되는 어,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어, 이렇게 볼류가 이렇게 바로 지나가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어, 볼류대를 좋아하는 어, 참돔 낚시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어, 이곳 자리는 이렇게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어, 왼쪽에 간출려가 있습니다. 이간출려가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어, 주변에 아주 길게 어, 수중료로 뻗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수심이 대략 한 5에서 6m 정도 어, 낮은 수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어, 요 바로 바로 바 앞은 대략 한 8에서 9미터 정도. 왼쪽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어, 그런 수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수심을 체크해 보니까 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어, 왼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흘러갈 때 어, 다소 이렇게 수심이 얕아지는 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얕아지는 이곳 어, 턱을 공략하는 게 어, 상당히 어,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어, 물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사히 이렇게 제주도의 물색과 어, 비슷하다 할 정도로 아주 맑은 물색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강한 바람과 이 물색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어, 끼칠 것 같은데 한번 어, 이겨내가면서, 오우, <웃음> 몸이 시정거릴 정도입니다. 어, 이 바람을 이겨내가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아, 초반에 이 왼쪽 자리에서, 어, 이렇게 감성돔을 한 마리 볼수 있었고요. 아, 오늘은, 어, 어쩐 일인지, 이렇게 바람도 왔다 갔다 하고요. 강하게 불던 바람이, 어, 지금은 잠시 어,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물색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물이 시작이 되면서, 어,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어, 그런 그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조류가 좌에서 우쪽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곳 자리에서 한번 감성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가 일찍 왔는데요. 바다권을 공략하다 보니까, 진노레미가 계속해서 입지를 합니다. 자, 이제 조류와 물색이 어, 조금 안정되나 싶더니, 어, 지금 상경이 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갯바위 아주 가까이 이렇게 어, 물을 지어서 어, 회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좋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상경이 때가 어, 이렇게 갯바위, 부근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어, 상당히 이렇게 감성돔 날씨 할 때는 좋지 않은 어, 그런 증조입니다. 좀이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네요. 어, 저런 녀석들이 이렇게 갯바위 주변에 움직이면 어, 잘 물던 감성돔도싹 어, 사라지는 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어, 다시 또 아마도 회복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류나 아, 물색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아, 보고청구. 몸을 털면서 밑밥을 한 움큼 뱉어냅니다. 어,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자리는 어, 이렇게 발 앞에 밑밥을 치면 밑밥이 이렇게 크게 도망가지 않는 어, 밑밥의 동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지노레미를 잡든 혹은 이렇게 보고를 잡더라도 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밑밥을 막 토해내는 게다 보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감성돔이 잘 물지 않고 있어요 어, 그래서 다시 어, 아침에 했던 어, 저곳자리로 가서 지금또 조류가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 왔다 갔다 하는 조류에 맞춰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래는 이렇게 쌓인 밑밥을 어,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어느 정도는 고집을 하는 편인데 어, 오늘 지금 이곳 상황은 어, 이쪽에는 지금 고기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자리를 살짝 또 이동을 해서 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래미가 또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버들이 많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진오래미는 약간 반가운 어, 자버 같습니다. 이렇게 수심들를 충분히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오래미를 잡았다는 것은 어, 바닥층 공략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안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어, 그런 지형을 잘 공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성동만 물어주면 될것 같은데, 어, 이어서 이렇게 감성동이 물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보고가 이렇게 어, 꼬리에 걸려왔습니다. 찌가 잔방잔방 잠기길래 이렇게 챔질을 했는데 아 이렇게 보고가 꼬리에 올려왔습니다 어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어 심각합니다 이렇게 감성돔이 들어오면 보고의 입질도 어 멈칫하게 돼 있는데 아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 자리와 어이 바로 옆자리 어두 군데다 어 바닥까지 이렇게 체위가 내려가면 여지없이 어 보고가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바로 또 대략 한 6, 70m 앞에 또 이렇게 제가 낚시하는데 이렇게 상경이대가또 보이네요. 상경이대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악조건입니다. 왔습니다. 아... 아이고 랩살이 한 마리 더 옵니다. 이야... 시살이 최고 괜찮면서 같습니다 아... 감성도 봤습니다. 사이즈의 감성돔이네요 <웃음> <웃음> 자오자급이 박한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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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공략을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감성 a 입니다 s o 좋았습니다. u n g o Mida, Mota, Yupanamida. t e 예 l me w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and why y 황 u 도에서도 r s a 는 d you fel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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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멀리 서. 아, 멀리서. I'm sorry that I'm sorry. 아, 그래요? 아, d 아, 아, 그래요? 아, 그래